이 영상은 블로깅 인포의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의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깅 인포의 나입니다.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? <웃음> 저는 저번주에 빅체인 인터뷰하러 일본에 다녀왔어요. 가서 미덕도 참가하고 일본 구경도 좀 하고 <웃음> 했는데 영상은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고 올리도록 할게요. 오늘 전해드릴 뉴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최근에 비탈릭이 이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진짜 맹비판했어요.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지역에서 불타기를 바란다고. 그러면서 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과연 암호화폐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건지와 거래소가 이 상장 비용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요. 그러면서 DX. 디센트 e n t r a l i z e d e 이 분산화된 거래소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및 거래키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편화되어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보다는 안전하겠죠? 근데 단점이 있다면 아직 유동성이 적고 거래 속도도 아직은 중앙화된 거래소에 비해 아직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? 이 점이 있겠는데 이 발언을 하고 얼마 뒤한 진짜 이틀 지났나? 바로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했어요. 아 진짜는 이젠 해킹 소리만 들어도 진절이 나시죠, 여러분. 저 진짜 해킹 관련된 소식은 전하고 싶지 않는데. 았 이번 해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스라엘 기반 거래소인 뱅커 거래소예요. 코인마켓캡에서 확인하시면 현재 랭킹은 72이고요. 시가총액은 약 1억 4천만 달러예요. 근데 뱅커 거래소는 탈중화된 거래소예요. 비탈릭 씨 비탈릭씨 탈중화된 거래소 좋다면서요 <웃음> 근데 이제는 진짜 중앙화 탈중화된 거래소 할거 없이 해킹을 다 당하네요 이 뱅커 거래소가 도난당한 자산은 이더리움 2만 5천 개 펜디 2억 3천만 개 지갑은 지금 잠겨져 있고 여러 거래소들과 지금 동결 조치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데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계속적으로 이중앙화된 거래소들이 해킹을 당하면서 아 분산화된 거래소가 답인가? 하고 많이들 분산화된 거래소 DEX를 찾으셨잖아요. 이 보안이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. 아무래도 내 돈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중앙화된 거래소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나마 편리해가지고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아무래도 중화가 된 거래소들이 이제 보안이 아직은 취약하고 시스템 조작이네 뭐 가격 조작이네 해가지고 이 시스템 문제가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분산된 거래소로 움직여야 되나 하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이 분산된 거래소 DX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사용법이 어렵다 사용이 어려우면 사실 이용 안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선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단순한 기능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DX의 무시무시한 장점은 안전하다는 건데 아니 이 뱅커 이 탈송화된 거래소까지 해킹당하면 저희는 누굴 믿고 거래를 해야 되죠? 이제는 진짜 해킹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짜증나고 많이들 진절이 나시고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짜증이 나셨을 텐데. 근데 이제 거래소들의 이 보안 문제는 사실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도 저희 선언에서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요즘 유행하는 암호화 해킹 수법들이 있대요. 이 해킹 수법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피싱 이메일. 거래소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암호화 비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피싱을 시도하는 거죠. 인터넷 링크를 이제 메일에 보내요. 그리고 이제 즉시 바꾸라는 이메일이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번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다 유출됩니다. 그러니까 메일 받으면 절대 열지 마시고 그냥 무시 무시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싱 사이트인데요. 암호화폐 거래소 비싸게 만들고 유저들막 유입시킨 다음에 정보를 유도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도메인은 비싸게 만드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 상단 노출시키는 건 사실 돈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니까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이용하기 전에 거래소 주소를 즐겨찾기 에 저장하거나 을 아니면 이용하시기 전에 이 주소를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은 보이스피싱인데요 암호화폐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이 대출이라는 게 본인 계좌이체나 그리고 금융기관 명의 계좌 송금으로 가능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고 하면 100% 보이스피싱 그리고 금융회사는 절대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한 대한 대출을 권유 절대 안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점 유의하시고요. 거래소 안전보안 문제는 저희가 예방하거나 픽스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최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싱 이메일, 사이트, 보이스피싱 꼭 유의하시고 이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이상으로 블로그 인포의 에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